잘났어 정말 이거만딱 써놓 니까 참, 참 웃기네요 잘났어 정말 할수 없죠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아, 잘났어 정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말의 포인트는 잘났다 예요 잘났다가 무슨 뜻이냐 잘. 나았다잘나았던데요 자리 뭐냐를 얘기해서 핵심에 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잘 요즘 뭐 농담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리 뭐냐? 잘합니다 자라. 자라나는 거. 즉 자라났답니다. 자라나게 나왔다. 자라서 나왔다. 잘한다. 잘한다. 자라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즉 성장. 성장이 없이는 우리 존재 목적이 무의미한 거죠. 우리는 자라나려고 태어난 것이죠. 잘나려고 태어난 거예요. 다만 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확장하는 것이 그 생명의 절대 대, 대전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그이 대전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전제가 실현되는 것이 지상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상 호르몬과 예정해 놨어요 누가 나보고 칭찬해 줄때 보상 호르몬이 뿅뿅 남아져요 도파민 엔돌핀 뭐 등등등등 그래 가지고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걸 다시 겪고 싶어서 잘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자라난 척나 이만큼 키 컸어 이만큼 내 존재가 성장했어 오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게 바로 자라난 척 잘난 척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척한 것이 잘못이죠 뒤집어진 것이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잘못한다 는 말은 뭘까요? 자라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 잘못하는 거죠 자라라는 말을 한번 의미를 분석해 보자면 자라 아는 밖으로 확장해요 항상 지읒 지읒은 잠재된 것입니다 어떤 소선하려고 하는데 덮어진 상태 드러나지 않은 상태 잠재된 상태 잠수함, 뭐 졸다, 잠재된 상태죠 죽음, 잠재된 상태죠 뭐 줄줄줄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내면에 있는 꽃이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상태 젊음, 젊음은 피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중년이 되기 전에 피어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꽃은 중년이 꽃입니다 노년은 열매죠 젊음은 아직 파르파르한잎 이파리인 거예요 더 어린 상태는 새싹이고 아직 안으로만 향하는 밖으로 좋아할 일일지 모르는 잠재된 상태 젊은. 그래서 이 잠재된 것이 밖으로 확장되는 상태가 자라나는 상태입니다. 리얼은 소통이에요. 소통 이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죠. 에너지의 흐름 흐름이 확장된다. 소통의 흐름이 확장된다. 잠재된 것이 확장됩니다 이것이 자라난 것입니다. 내 안에 위대한 생명의 씨앗이 신성의 씨앗이 밖으로 드러나고 확장되고 자라나는 것 네. 여기서 그냥 자란다 그럼됐 됐는데 왜 잘한다가 됐을까요 히읗이 왜 들어갔을까요 히 전에도 한번 어느 문장에서 한 적이 있었죠 좋다 할때이히시이왜 들어갔을까요 밝다 다 그냥 다음으로 된왜 따가 되면 어떤 여기 뭐 여기서는 그르지 말것 아니네 어쨌든 히읗 시 들어가는 이 이것은 히읗은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이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룬 상태, 하모니를 이룬 상태, 환희롭고 밝은 환한 상태를 말해요. 빛을 말해요. 빛의 상태. 히읗은 빛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상태라는 것은 환하게 자라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빛나는 얼을 이루는 것이죠. 빛나는 얼. 어서 들어본, 연세 많으신 분들은 들어본 말 같죠? 빛나는 얼.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네, 바로 그게 조상들의 이미 많이 진보했던 그 얼의 상태를 오늘날에 다시 한번 위대하게 꽃 피워보자는 얘기죠 되살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시간 시간을 잘 하세요 환하게 해보세요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고 잘 하시는 것이죠 잘 주무세요